3년 전부터 한 4천만 원 정도, 동당. 줄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 왜냐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쳐지는 것을 막아서 이것을 열매가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푸대를놔두는 그걸 계속 이렇게 저울질고 떠갖고 넣어야 되거든요. 다른 약보다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도 안 걸리나겠다 했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며칠 날 정도는 정식을 해야 쓰겠다 그 계산이 나면 35일에서 30일 사이부터 불템으로 이게 화분화 되는 거 그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음. 예. 8년 동안 배지를 예, 예, 예. 계속 유지한다는 예, 예. 요금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건 한 달에 한번 정도 저는 지금 전남 장성에한 딸기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딸기밭은 200평당 매년 4천만 원의 고수득을 올리는 딸기밭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서 그렇게 고수득을 올리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딸기 언제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거는 정식은 날짜가 9월 1일. 9월 예. 이 줄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 왜그냐면 예. 아, 요것도 희한하네. 예, 이게 있어요. 이걸 이걸 만드는 공장들이 있어 이제. 철사로 박아서 지금? 예. 이제 줄을 계속, 계속 이어 주신 거네. 예예. 예. 저희들은 다른 사람만 키를 좀 높이키우니까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전체가 다다 이렇게 누워요. 예. 그러다 보면 딸기 햇빛을 가리니까 있는 데가 좀 시간 걸리고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잘못하면 물러지는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은 점점 더 밑으로 쳐지죠. 희마리가 아... 없으니까. 점점 쳐서 얘를 가리는데 예, 예. 처지는 것을 막, 막아서 이것을 열매가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걸 지금 키는 거예요. 딸기만 <웃음> 쫙 있네요. <웃음> 이 꽃대가 나올 때이 세력이 좋으면 이꽃 개수도 굉장히 많아져요. 한 24개에서 25개까지 해요. 그런데 이여방이 계속 따라 나오니까 이걸 한 6, 7개만 놔두고, 음. 그냥 전부 다이 꽃을 이렇게 따버리거든요. 제거하신 아, 거구나. 예. 양액으로 농사를 지으시면 되는데, 예. 양액 조성은 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8kg, 뭐 12kg, 그걸 여러 가지 푸대를 놔두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떠갖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잘안 녹아. 그러니까, 밖에서, 모다로 계속 해줘서 녹여갖고 또 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휴버스 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대수가 안 많아요. 네개예요 이게 지금 A통이고 이게 B통 두관지다탄다그랬잖아요 제가 네. 아까쯤에. 이거하고 이거는 B통에 들어갈 거예요. 울트라솔, 이게? 네. 울트라솔? 칼슘 마그네슘 섞어진 것도 이게 이두푸대는 A 통에 다들 거예요. 다른 양액보다는 굉장히,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10분 도안 걸리겠다 했잖아요. <웃음> 왜잘 <웃음> 녹나요? 예. 네. 와... 다른 그 일반 그 양액 비료보다는 훨씬 더잘녹잘 잘 녹고 이게 잘 녹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덩어리나 찌꺼기 같은 것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휴바스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사용법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출이 좀씩 올르더라고요 작년에 음, 매출을 올느정거였어요 음, 한, 게 보통 한, 한, 3, 3년 전부터 한 4천만 원 정도, 동당. 아, 그전에는? 예. 그전에는 잘 하면은, 한 3천에서 3,500. 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일 좋다고 자부하는 게 아카디안이에요. 왜요? 제일 첫째 하는 게 환경 개선을 제대로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도 튼튼해질 수밖에 없고 또 뿌리가 튼튼해지면 위에도 잎도 덩달아서 좋아지고 이게 좋아지다 보면 딸기도 커지고 딸기도 이제 영양분을 돈은 이팔에서 만드니까 당도도 생기고 딸기는 표피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판매하고 나면 금방 이게 부패 썩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양분을 많이 고좋고 모든 것을 뿌리에서 흡수를 잘 해가지고 이게 좀 튼튼히 만들어 주니까 가격이 좋아요. 똑같은 양을 팔아도. 윤기가 음, 자르르르르네요. 예, 예. 이게 이건 아카디안 덕이에요. 아카디안 덕이에요. <웃음> 진짜 좋아서 자랑했던 아카디안입니다. <웃음> 예. 한달람얼마 쓰신 거예요? 지금 세동이거든요뭐 이것까지, 이게 지금 5리터 짜리잖아요. 네. 5리터 짜리는 보통, 뭐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 이걸 좀더 자주 넣다 보니까 1년이면 이게 한, 한통 반에서 두통 정도? 음. 그 정도면 세동은 써요. 2월 달부터 모종 관리를 해가지고 8월이나 9월 달에 심잖아요. 그먼 기간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아 이게 어떤 뭐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약을 잘못해 버렸는가 비료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해 버렸는가 그리 걱정될 때 아카디안으로 관주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아카디안으 했을 때는 이게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빨라요더 옆면이나 관주를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약을때 거기다 좀 섞어서 같이 해주면 은그 약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덜 받고 뭐 여러 면으로 좋아요. 네, 저희 아카디안2구를 사용하시면 은 기후 환경 스트레스를 크게 경감시켜주고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이 잘 잡힌 육료를 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생육 초기부터 빠른 활착 그리고 건강한 뿌리의 증가 착과, 수정, 비대, 그리고 당도 증가까지 다방면에서 큰 장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화방 때 다수확을 하시고 나서 이어방으로 넘어가실 때 많이 발생하는 포기 피로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 화방까지 고품질의 딸기를 다 수확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크게 좀못 키운 이유가 화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장담을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몇년 동안 육면을 하다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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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심어 놓고 한 15일이나 20일 되기 전에 이제 불템으로 다시 관주나 엠 n c 로 해주면 이게, 이게 이만큼 게이 컸으니까 여기 있는 영양분을 이 꽃대나 열매 만드는 대로 계속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불템이 그래서 지금은 이 꽃대에 나오는 거는 별로 신경을 그렇게 많이 많이 안 쓰는 중이에요 네 저희 마스터빌템은 1화방에서 2화방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적절한 화방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화화분화 유도제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쓴 것은 파워형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이 농사를 같은 멋이다 계속 짓다 보면 연작 피해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연작베이가 오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비료를 주면 이게 흡수를 다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남아있는데 인생 같은 것은 이게 불용화가 많이 돼요 그래 가지고 배지를 연작장에 오니까 4년 5년 만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갈아라 흰 육산이 있어서 그 응고된 비료 같은 걸 전부 쏟아버리고 이걸 배지를 다시 새것같이 비스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걸 제가 셋째 번째로 좋아해요 그 배지를 기억 안 하세요? 지금 이 배지가 지금 8년 됐어요. 아 8년이요? 예. 야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죠요 보실 <웃음> 보실 해요. 아 보실 부실 보실 하네. 예. <웃음> 8년 동안 배지를 <웃음> 예, 예, 예. <웃음> 계속 유지한다는. 예 예. 요금은 되는 거예요? 예. 예. 와 이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시원하게 생겼네.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봉다리 속에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예. 요거를 그러면 지금 배지에 언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는데 뭐가 좀 축적될 염려가 있고 또이것만 그것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양성분도 이게 잘, 잘 빨아먹게 만들어주니까 한한 아. 한 달에 한번 정도 관주를 해주거든요. 이걸 타주면 배지를 예. 그렇게 예. 쓸수 있다. 예. 네, 배지를 오래 사용하셨을 때 염류장의 피해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럴 때파우이머스를 사용하시면 염류장의 피해를 크게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